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온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오프라고 적혀있다고 내 차례! 네관련된 안녕 동티뷰 동티뷰 자동차엔 여러가지 소모품들이 있는데 오늘은 배터리의 방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그래 차를 타고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배터리의 힘으로 여러가지 기기들이 작동되게 되는데 뭐 블랙박스 에어컨 뭐 히터 태블릿 그외 공기청정기 이렇게 배터리 하나가 하는 일이 많은데 정작 배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예방도 하고 관리가 될텐데 자동차의 배터리를 보면 작은 차 이어서, 배터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녹색은 정상, 검정색은 충전 부족, 그리고 또 흰색은 점검, 교체라고 하는데, 불편하고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좀더 정확한 방법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윤생이 몇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주려고 가지고 나왔어. 첫 번째, 차량용 배터리 체크기인데,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집계가 이렇게 작은 기계와 연결되어 있고 뒷면을 이렇게 보면 배터리 테스터 12V 테스터기라고 쓰여있네 동투뷰 그리고 앞면을 보면 제일 상단에 알터네이터 스테이트라고 쓰여있는데 전압을 통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알터네이터 스테이트 영역에 보면 폴트 굿이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폴트는 그러니까 보통보다 전압이 낮은 상태를 표시하는 거고 그 밑에 굿은 전압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표시인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배터리 스테이 레이트라고 쓰여있는데 이건 LED 불빛을 통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측정하는 건데 가장 상단에 보면 풀이라고 써있어 풀은 완전 충전 그 다음에 이제 미들 미들은 이제 반 정도 충전돼 있다는 거고 그 하단에 보면 로우라고 돼있단 말이야 로우는 잔량이 매우 적다로 편하게 알수 있게끔 돼있단 말이지 동투뷰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체크 비포 차지라고 쓰여있는데 초록색 불빛이 들어오면 상태가 양호하다는 거지 그리고 불빛이 흐리거나 또 들어오지 않게 되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배터리 체크기로 배터리 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도 있고 그럼 배터리 체크기로 한번 직접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일단 플러스 단자 캡을 열고 빨간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단자에 집게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에 집게를 연결하면 보는 것처럼 얼터네이터 스테이트에는 9시라고 불이 들어오고 배터리 스테이트에는 풀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크 비포 차지에는 오 k 불빛이 명확하게 들어와있지 그러 상태가 이 차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거지 동티뷰 이렇게 본넷을 열고 배터리를 직접 체크하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QC1 3.0이라고 이게 생긴 건 작지만 기능이 상당히 많더라고 설명하기 전에 이 상품은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 우선 따라 들어와 봐 일단 이차에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보기 전에 아, 일단 시동을 걸고 아까 봤던 이그 제품을 시간적에다껴 볼게 껴 보니까 지금 볼테이지가 수치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13.0, 13.3, 13.6, 13.9, 13.9에서 멈췄네 앞쪽에 있는 LED 수치로 배터리의 볼테이지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또동태이재밌는건 배터리 상태가 기준전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LED 로고가 깜빡깜빡 점등이 되고 또 이게 작지만 디프 알람 기능이 있어서 로 상태를 알려주게 돼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에 고속충전을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 잭을 이제 꼽을 수 있게 돼있단 말이야 동튜뷰 표 하나만 띄워줘봐 표에서처럼 이제 교체 요망시 경고음과 점등이 되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앉아서 편하게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동튜뷰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 줄게 있는데 1 2 r 4 5 0이라고 하는 건데 배터리 차단 스위치. 일명 킬 스위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크기는 작아도 아주 유용한 물건이야. 출장이 잦아서 운행을 오래 못하거나 차를 또 오랫동안 세워놓는 사람들한테 좋을텐데 또 간단한 정비를 할때 배터리 단자를 분리할 때도 번거롭지 않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 동비오 그럼 이걸 어디다 부착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우선 기존의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를 해내고 그 위치에 1 2 r 4 5 0을 끼워넣는 거지. 그 다음에 분리에는 마이너스 단자를 마이너스, 단자, 선을. 이 부분에 연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전원이 공급이 됐다 끊기게 되는지 위를 보면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온,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오프라고 적혀 있다고 그래서 측면을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올라가게 되지 그리고 다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튀어나와서 전국과 연결이 되게 되는 거지 이 다이얼만 돌리게 되면 전원이 끊겼다 다시 연결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지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돌리기만 하면 전원을 연결과 차단을 쉽게 할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 동티뷰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 배터리의 방전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갑자기 방전돼서 보험 출동을 부르거나 특히 추운 겨울에 쩔쩔매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하여튼 내 차는 내가 걸린다 수고했어 동티뷰